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! 오늘은 잡채 한 끼인데요 초간단 버전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김치와 부재료 하나만 준비하시면 돼요 총세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 셋다 초간단이에요 흔히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그 다음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햄이 들어간 김치찌개하고 그 다음에 참치 김치찌개 세가지 그럼 빠르게 만들어 볼까요? 우와 무거워! 일단 김치가 있어야겠죠? 대매를 저는 완전 묵은지를 준비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묵은지가 없다 그럼 꼭 묵은지 아니어도 돼요? 그냥 가위로 숭덩숭덩 잘라주세요 김치는 굳이 도마에다가 넣고 자를 필요가 없어요 김치는 이렇게 준비했고요 저는 물기 그냥 안 짜고 김치만 건져서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다음 이제 세 가지를 만들 거니까 세 군데에다가 김치를 나눠서 넣어주세요. 오늘은 1인 기준으로 한두 끼에서 세끼 먹을 수 있는 양을 만들게요. 김치는 종이컵으로 한 컵하고 3분의 1컵. 이정도 이렇게 김치 나눠서 담아주고요 혹시 우리집 김치가 너무 시거나 아니면 양념이 별로 맛이 없다 그러면 물기를 꽉 짜가지고 해주세요 아니면 은 한번 씻어내거나요 근데 김치가 맛있다 그리고 적당히 잘 익었다 하면은 이렇게 안 씻고 그대로 넣어도 충분해요 그냥 국물 살짝 넣고 햄은 마트에서 천원짜리 이렇게 할인해서 많이 팔잖아요 저 1,100원 주고 햄 사왔고요 저기 취향대로 도 썰어주세요. 너무 길니까 자르자. 고기는 4,050원 주고 사왔거든요. 앞다리살 국거리용으로요. 돼지고기. 이거 조금 비싼 것 같아요. 460g인데 더싼 마트 가면은 엄청 더 싸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은 한 천원어치만 사용을 할게요. 이거 나머지는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돼요. 참치는요, 저는 여러 가지가 있고 찌기용 참치도 있는데 참치하고 김치만 넣는데 더 감칠맛이 나고 맛있을 것 같아서 고추 참치를 사왔습니다. 재료보다 김치가 살짝 더 많아야 돼요 주재료가 많이 되면은 살짝 김치맛이 죽는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김치찌개 같지가 않더라고 김치찌개 고기는 약간 비계가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많아있어 물을 부어줄건데 재료를 항상 넣을 때마다 다 달라지잖아요 뭐 인분수를 좀 늘릴 수도 있고 물 양은 평평하게 이렇게 했을 때 잠길 만큼만 됐어. 낙낙하게 잠길정도만 됐어 이대로 끓여주기만 하면 돼요 원래 한번 볶아가지고 물 넣고 끓이면 더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간단 버전이니까요 원래 기름 살짝 넣고 김치 볶고 고기면 고기랑 같이 볶아가지고 돼지고기에서 기름이 충분히 빠져나오면 이제 물 넣고 하면은 더 맛있어요 저는 완전히 푹 익은 걸 좋아해서 푹 익게 끓여줄 건데 그거 아닌 이상은 한 10분 정도만 끓여줘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저는 밑둥 부분이 좀 익을 때까지 끓여줄게요 네 이렇게 한 12분간 끓여줬는데요 김치가 잘 익었죠? 엄청 두꺼운 거 빼고는 다익었습니다햄 넣은 것도 요거는 진짜 잘 익었다 오, 이 참치는 거 근데 맛있어 보이는 건 참치 등게 가장 맛있어 보여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뚜껑을 덮고 끓여야 돼요. 뚜껑을 만약에 열고 끓이면은 수증기가 다 날라가가지고 물이 다. 쫄아버려요 그러면 물을 계속 추가 해야 되거든요 뚜껑을 열고 끓일 거면 은 애초에 물을 좀 많이 잡던지 아니면 물을 계속 보충을 해주던지 애초에 뚜껑을 닫고 끓이던지 간을 볼 건데 김치가 정말 맛있고 김치 간이 잘돼 있다면 은 굳이 간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김치가 너무 쉴 때는 설탕 조금 신김치의 맛을 내고 싶어 할 때는 식초 조금 국물이 너무 히트해 하면은 고춧가루 조금 간이 조금 안 맞을 때 간장이나 소금 조금 간장 살짝 넣고 그다음에도 간이 안 맞으면 소금으로 간하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디톡스 중이라서 맛을 못 보고 엄마! 조금 싱거? 햄은 약간 싱겁고 요거는? 음, 조금 돼지 냄새 조금 없애야겠다 참치는 맛 <웃음> 참치는 <웃음> 맛있어? 참치는 건들 필요가 없어? 돼지김치찌개는 간은 맞아요? 조금하고 소 수출... 조금 싱겁다고요? 간장 한반 큰술 넣고 돼지도 간장 반 큰술 넣고 돼지는 잡내가 난다 했으니까 고추 약간 넣고 이제 간을 봐주세요 괜찮아? 네? 응. 응. 응 괜찮아? 네 끝! 이렇게 해서 초간단 김치찌개 만들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고추참치 넣은 거는 진짜 딱 이렇게 해서 완성됐어요 네 이렇게 초간단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고추참치로 만든 김치찌개는 고추참치와 김치만 들어가면 돼요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잡내가 약간 나니까 후추 살짝 들어가면 좋고요 간은 다 따로 하진 않았어요 따로 하지 않고 마지막에 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치 국물이 더 들어가면 은 간이 더 맞을 수도 있고 김치 국물이 덜 들어가면 은더 싱거울 수도 있고 하니까 편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하면 은 간장 조금 넣고 그다음에도 부족하면 은 소금으로 왜냐면 간장 향이 너무 강해버리면 맛이 또 이상하게 되니까요 여기에 뭐 양파, 파 이런 거 청양고추, 뭐 다진마늘 이런 거더 추가하면 더 맛있겠죠? 그리고 우리집 김치가 너무 no. 맛이 없다 아니면 너무 시다 이러면 한번 씻어내고 김치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뭐 고춧가루랑 간장, 소금 다 부재료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첫째는 맛있는 김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김치찌개 마스터 초간단 버전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